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프랑스, 롤라, 대,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에펠타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 어다 프랑스를 이렇게 많이 와봤어도 에펠탑워가 보이는 데에서 자국에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멋있습니다. 블라데 프랑스는 1958년부터 도시를 구상하고 1990년대에 도시가 거의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도시는 46만평 위에 건설된 최첨단 복합단지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파리의 세네강입니다. 도시는 업무단지와 상업단지, 그리고 주거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라데팡스의 지하에는 도로와 철도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파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수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세련미와 예술적 감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보험회사 악사와 금융회사 소시에테제네랄등 유명한 다수의 회사가 있습니다. 건물 속에 건물이 보이네요. 라데팡스는 50층 이상의 유리로 장식된 건물들이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엄청 큰 벤치가 공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1989년에 신개선문은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건축되었습니다. 그냥 벤치 같은데 사람 키 사이즈. 분수를 찾는 시민들은 평화롭게 광장을 거닐며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저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유리 건물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하늘을 건물에 비추어 줍니다 프랑스를 여행하신다면 꼭 한번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시기를 추천합니다. 건물들은 마치 현대미술관을 관람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신비함을 보여주고 있어. 도시 교통이 막힘없이 원활한 소통을 할수 있는 비결은 도로가 지하에 건설됐기 때문입니다. 블라디상스는 빛의 도시입니다. 30여 년전 건설된 도시 건물들은 오늘까지도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유리벽은 모두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건물을 밝히는 불빛으로 항상 아름다운 반딧불 도시로 변모합니다. 독일의 이정표에 파리 방향 이정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양관은 배짱도 좋게 과속을 하는 시속 50km인데 저기가 국경, 저기 그거잖아 응. 여기 폴리차이 응. 폴리스 어 여기 프랑스야 이제 우리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프랑스로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와. 그렇고 와. 그래 와 지님 도 예쁘게 났네. 아, 잘 모르겠어. 저기 말있 말이 없. 아 <놀람> <놀람> 러시아 언니하고 오빠하고 엄청 싸우고 있어요. 저런 나무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으면 아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점점 날이 깜깜해지면서 대관령 내리막길 같아 대관령하고 또 다른 분위기지 프랑스 마리아 압아네트를 내일 보러 갈거야? 볼수 있을까? 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마리아 압아네트 나폴레옹도 있대, 언니 나폴레옹 근데 뭐, 독일에서 프랑스로 넘어왔는데 아무도 검사를 안하네 어, 그거 없어졌어 나 가고 있요사람들은 프랑스 얘 기가 나 오면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나 왔던 한국 입양 아들 얘 기를 많이 하시 더라고요수날 씨도 굉장히 변화무쌍 하네 그렇지 오늘 저 녁에는 막 천둥 번개 친데 재밌 을까？재밌 겠지？애플 땅에 보이 는 그래서 지금 천둥번개 치면 더 멋있겠다 대플탑으로 천둥 번개 한번딱 치면 끝내는거 같았어 <웃음> 여기는 프랑스 가는 길에 스케소에 들어왔어요. 스냥 그거 두개 사 스케줄이 들어왔어요. 스이들무 예쁘다 스이스이 어? 피카소가 막그려놓이것같이 저렇게 뻥 뚫려가지고 그거 같아. 태양이 땅 있어. 땅 꺼냈습니다. 프랑스는 구름이 특이하네. 심어놓은 프랑스 나무. 그러니까 응? 프랑스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더라고그 키도 작고. 그렇 해가 가렵다 나왔다. 그래서 그 나그네 외투 벗기기 그런 동화가 이런 데서 나거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삼전과 대델 이 사람들이 속도를 샜기 위문에 여기는 시속 110까지 틀어요. 그리고 확장이 있어. 어, 이제 거의 다 도착했네? 네. 밤이 됐어요. 밤이. 파리지 파리 파리지 파리 뭔가 파리를 파리로 모르지 뭐라 그래. 2 k 시 8시 반이 넘었는데 이렇게 트래픽이 있네. 여기. 프랑스는 이 예. 링이 항상 트래픽. 저쪽에 보이니? 왜안 보여? 왜잘안 써? 시상 좀. 시이어보인던보어 에펠탑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 멋지다.